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합의문은 의장이 중재하신 상태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사인을 한 거고 각 당의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약 1시간 가량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양쪽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다시 한번 법안을 일일이 검토했습니다. 합의문 대로 돼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전체회의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안건조정위원회부터 전체회의까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다 합의하고 또 어제 밤에또 합의하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합의오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어제 만들고 통과시켜놓고 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 내용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제 밤 10시경에 있었던 비공개 조정회의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을왜 국회에서 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치가 좋습니까? 무슨 의미죠? 국회를 존중한다 국회와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이러니까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나서고 모든 양당의 의원들이 의청을 통해서 승인했던 안에 대해서 왜 갑자기 뒤집습니까? 근데 왜 취임식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까?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이미 현재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조차도 누가 할지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정하면 된다고 라 했습니다. 검사분들이 그걸 모를까요? 왜 자꾸 위헌이라고 그럴까요? 법률 전문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법에도 헌법에도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그 자체로 본인들의 자격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상